단장님 오셨어요? 어때? 독살한 방법을 실토했나? 아직도 입을 열지 않고 있어요 독한 여자야 이숙자씨 이렇게 시간을 끈다고 당신한테 좋은게 없어요 사실대로 말하세요 미치겠네 남편이 독이든 커피를 마실 때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어요? 네? 조금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죠 그래요? 그때가 언제였죠? 커피가 맛있다며 한잔더 달라고 할 때요 와우 죽이네 그려 죽여주는구만 한잔더 타줄 수 있겠어? 그때 좀 미안했어요